두 가지 기본값. 인, 사랑, 정의, 예절과 인욕, 그 다음에 신, 성실, 지혜. 이게 이제 깨어있음에 기반하니까 깨어있음 하면 여섯 가지죠. 육바라밀이죠 그런데 오행으로 보자고요.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. 양이 펼쳐집니다. 사랑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쪼그라들어서 잘못된 거는 쳐내고 더 쪼그라들어서 지혜 정보만 딱 남기는 이니에지의 이, 오, 이 오행이 육바람이 이, 이걸 항상 성실히 불리는 성실함 이니에지의 근본 원리라면요 양심의 근본 원리라면 욕심의 근본 원리는요 어떻게 생겨먹었죠?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이 욕심이 충족되는 방향 기쁨 희락 기쁨 더 커지면 즐겁고 욕심이 좌절되면요 분노하고 더 쪼그라들면 슬프죠 울죠 오열하죠. 자, 이게 근본운입니다. 그래서 이니지의근본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요. 남을 부... 사랑하게 돼 있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게 돼 있고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고 시위 뭐 현장에 뛰쳐나가게 돼 있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불의를 바로잡아야지 하는 생각하게 돼 있고 나와 남이 만났을 때 참아주고 수용하게 돼 있고요. 옳고 그름 따져서 답을 지금 찾지 못하면 답답하게 돼 있고요. 이 모든 것이요 쉬지 않고 성실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뭘좀 해보려면 정신 차려야 그 일을 온전히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양심의 근본 원리예요. 그런데 욕심의 근본 원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자요거는요걸 개성을 따줄 수 있을까요? 이건 개성 몰개성이죠. 에고를 초월한 참나의 본성이니까. 근데 요거는 에고의 본성이죠? 에고의 본성이다 보니까 개성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꼬라지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뭐냐, 이거 보시면 알아요. 무엇을 욕망하느냐예요.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성격은 사람마다 다르다.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뭔가를 욕망한다는 건 같죠? 뭔가를 욕망하고 있다. 사람마다 다르다. 그래서 그 욕망이 충족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이 상황이 돼야 기쁜데 쟤는 이래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좋은 걸로 남한테 권해줬을 때 남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남은 그게 분노와 슬픔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스트레스의 대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자기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.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. 그러니까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성격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요. 살펴봐야 돼요. 쟤는 허심탄회하게 쟤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쟤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이게 지금 나의 개성도 알아가는 거고 상대방의 개성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왜 알아가는 게 중요하냐 중생들은 꼬라지대로 산다 성격대로 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살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격을 알아내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내면 상대방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알아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거의 정해져 있죠 본인은 몰라요 이게 본인은 오히려 나, 이게 내 성격이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주변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. 가족부터. 주변 사람 성격 한번씩 파악해보세요. 상대방의 이상한 부분 한번. 쟤는 저게 좋아. 저것도 죽어도 싫대. 이것만 고쳤으면 하는 것들 가지고 생각해보면 남의 거는 꼬라지가 잘 보이죠. 자기 거는 혹시 잘 모르더라도.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실은. 다 아실 수 있습니다.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뭘 즐거워하고 어, 뭐에 화내고 뭐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는지 슬퍼하는지 그럼 근본적으로 뭘 욕망하는지 이게 더 선명해지겠죠. 이게 타고나기를 뭔가 우주적인 이데아라고 했죠. 이게 타고나기를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이 개성,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음향의 배합상에서 뭔가 자기만의 그 조합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성질대로 살려고 합니다. 분노. 분노할 때 뭐라고 뭐 뭐라 그러세요? 분노할 때. 저거 성질내내 그래요.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특히 사람이 못 감추는 게 분노인 거죠. 분노. 화나는 거못 참거든요. 그러니까 화날 때내 성질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. 뭐에 대해 화내는가를 보면 내 성질이 보입니다. 요건못 참는구나. 요건못 참는구나. 확 성질 부릴 때.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내가 못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희노애락 중에 특히 화내는 걸 가지고 성질 부린다고 라 말을 붙여 놓은 거죠. 저거 성질내네. 성질낸다는 거는 희노애락이 다 성질인데 왜 굳이 분노에다가 붙였을까? 못 감추거든요. 성질내는 거.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분노에다가 붙인 것뿐이지 이 자체가 다 성질 내시는 거예요, 사실은. 뭘 보면 이미 눈이 웃고 있죠, 좋으면. 자기도 못 숨기죠, 사실. 그러니까, 우리가 분노에다가 쓰는 거를요, 다른 데다도 갖다 붙여보세요. 이거 좋은 거못 감추고요, 즐거운 거못 감추고, 기분 속상한 거못 감추잖아요. 그때 보면 내 성질이 보이죠. 그리고 나만의 이 개성을 존중해주세요. 남의 것도 존중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성질 연구할 때 제일 잘못된 게요. 남의 성질을 쭉 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성질 좀 죽여. 성질 바꿔.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면요. 자기도 못 바꾸는데 남이 어떻게 바꿔요. 이건 거의 우주적인 명령이에요. 그래서 이 성질 자체는 못 바꿉니다. 다만 그 성질을 육바라밀에 맞게 표현해봐라고 이런,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죠. 보살 또는. 성질은 수용하되. 카수바경 기억나시죠? 카르마는 수용하되 하는 것처럼 성질은 수용하되 그 성질의 표현인 육바라밀은 우리가 경영해보자. 육바라밀은 닦아보자. 음.